확실하지 않을 때, 제 생각은요, 이렇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을 못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두 단어면 더 원어민 같고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Hi, Tommy here to help you with your English. 생활 속의 생각과 말을 하나하나씩 영어로 바꾸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문장 꾸미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 아빠 생각엔, 선생님이 보기엔 이런 표현입니다 직설적으로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조금 더 유아하게 말을 하려는 표현이죠 내 생각엔, 생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think가 떠오르시잖아요 하고 싶은 말에 딱두 단어를 붙여서 부드럽게 표현을 하시게 될 텐데요 think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딸이 친구와 다투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와요 딸은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아빠가 자기 편을 들어주길 원하죠 들어본 아빠는 그 아이도 잘못했지만 우리 딸도 잘못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친절한 아빠는 그 아이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she is wrong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녀는 잘못됐어 직설적으로 그리고 기정사실 같이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걔가 잘못했네 걔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내 생각엔 걔가 잘못됐네 I think she's wrong I think를 붙여줌으로써 뜻을 부드럽게 해주고 기정사실이 아닌 나의 의견을 말해주게 되죠 이 형태가 되게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한 문장에 다자가 두개 있으면 안 되는데 I think, 생각하다, is, 입니다. 왜 동사가 두 개지? 주어는 또왜두 개지? 이런 형태는요. I think와 she is wrong. 이두 개의 문장 사이에 대시라는 단어가 두 개를 합쳐줍니다. 이런 형태를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t h 은 자연스럽게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I think that she is wrong. 하셔도 되고 I think she's wrong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생각에 조금 확신이 없을 때 아니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 때이 앞에 붙여주셔서 조금 더 뜻을 변형시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I think it'll w i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것 같아. It will rain tomorrow. 하면은 비가 올 거야. 거의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잖아요. I think를 붙여서 I think It'll rain tomorrow. 비가 올것 같아. They think I'm funny. 쟤네들은 내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 I think LA Lakers will win the championship. LA Lakers가 올해는 우승할 것 같아. 그래서 I think가 빠진다면 그거는 기정사실, 다짐 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다짐보다는 나의 추측 정도가 되는 거죠. 기존의 문장 앞에 I think를 붙여서 한발 물러선 표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think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들도 몇 개가 있는데요. I believe, believe, 믿다, 신뢰하다 라는 뜻인데요. I believe를 넣게 되면 조금 더 나의 확신이 강한 거죠. I believe LA Lakers will win the championship. 아까 think 보다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진, 이길 거야. 좀더 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할 때는 think나 believe 를 사용해 주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believe 외에도 I know 나는 알아 I know LA Lakers will win the championship 난 LA Lakers가 우승할 걸 알아 장담과 가까운 거죠 I know he's telling the truth 그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 확신한다는 뜻이죠 I know y o u push the like button 좋아요를 누르실 거를 저는 알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안다는 표현 I think, I believe, I know 이것이 그 확신의 강도 3단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과 의견, 확신의 표현도 있지만 바램의 표현도 있어요 I hope, I wish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병행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hope LA Lakers win the championship I wish LA Lakers win the championship. hope와 wish 둘다 바라다, 소원하다 라는 뜻으로 미래를 뜻하는 거잖아요. think, believe, know 같은 경우는 현재의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LA Lakers will 미래를 사용해줬어요. 하지만 hope와 wish를 사용하실 때는 굳이 미래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LA Lakers 다음에 will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win만 사용했죠 물론 여기에 will을 붙이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I hope LA Lakers will win the championship I wish LA Lakers will win the championship will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편하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앞에 두 단어를 붙이는 방법만으로 여러분이 대화하실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이만큼이나 넓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I think you're funny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웃기고 있네 다음 동영상에는 아침 회화의 첫 번째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하시는 행동들에 영어 회화를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접속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 놓치시지 않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